학교에서 학생들 많는데 실감 교육한다고 뭐 AR, VR, 앱 깔고 하는 거 되게 불편했었죠. 콜로매직을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기에 자유로운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개인들이 증강현실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앱깔 필요 없고요. 단지 QR코드만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D 스크는 3D 콘텐츠와 3D 소프트웨어로 어, 엑셀서비스의 선두기업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어렵네 꼴이 안되네요 꼴리는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비자가 인정한 창의융합 스팀교구 티처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빅드림입니다 저희 티처스 브랜드는 네이버에서 과학교구라는 키워드 1등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 무엇보다 이미 300여 곳이 넘는 학교나 기관에서 티처스 브랜드의 과학교구를 이미 활용 중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자체 보유한 연구소를 통해서 지속적인 R&D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새로운 제품들을 기획하고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티처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